쿠키의 다른 분홍말. 안녕하세요. 쿠키야, 쿠키가 산책 나왔어요. 안녕 쿠키 쿠키가 아빠 옷 속에 쏙 들어갔어요 뭔가 냄새를 맡고 있어요 어 못냄새 맡아? 네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어, 쿠키 쿠키도 양호했어 바로 했.. <웃음> 쿠키 눈이 빛난다! 뿐이에요 오늘은 설날에 너무 먹어서 정말 큰맘 먹고 집 밖에 산책을 나왔어요. 지나간 언니를 구경했어요. 갑자기 수줍어져서 아빠 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 후키 수줍어? 아빠한테 안겨있어요. 원래는 엄마한테 안겨있었는데요. 아빠 품이 더 좋대요. 여기는 지금 음, 개천에 가로등이 많이 없어서요. 조금 어두워요. 저희 집 옆에는 이렇게 물도 왕창 흘러요. 좋게 말하면 자연주의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발전이 덜 됐습니다. <웃음> 아가 뭐해? 재밌게 구경하고 있어? 아빠가 뽀뽀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 만 쫑긋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그렇게 안녕 다들 안녕 해야지 날씨가 많이 안 춥네요 거의 초겨울 날씨인 것 같아요 진짜 안 추워요 네 미세먼지 심하죠 진짜요? 눈이나 비가 온대요? 눈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너무 철없는 소리인가요? 비보다는 그래도 아직 겨울인데 눈도 많이 못본것 같아요 진짜. 12월 달에 한번 보고 그 뒤로는네요. 무슨 생각해? 아빠 품이 따뜻하고 좋아? 쿠키야? 아니야? 네, 쿠키 산책 나왔어요. 이사하고 처음 나왔어요. 이사를 12월 달 했는데 추워 가지고 못 나오고 게을러서 못나와서 오늘은 조금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약간 주변을 관찰하고 있어요 아빠 품에서 안녕하세요 그쵸. 정말 가만히 있죠. 쿠키는 아가 때부터 밖에 나와서요. 가만히 있어요. 쿠키야. 눈인사좀 보여줘. 숨었어. 배불뚝이 배불뚜기. 아빠 배불뚝이가 됐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뚱냥. 뚱냥. 쿠키야. 헤이 쿠키. 쿠키. 입을 바음 위험해. 어잉어잉 조금 걷다보면 쿠키 나올거예요 쿠키야! 쿠키야 이모들한테 얼굴 좀 보여줘 쿠키 어디꺼 나왔어요? 응 쿠키야 얼굴 좀 보여줘 니질 사전 보여줘. 어? 입이 삐쭉 나왔어. <웃음> 날씨 위에서 좀 두껍 두껍. 자 남주사님 더우신가요? 아니 덥지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두껍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웃음> 쿠키 안 따뜻함 위해서. 그렇죠, 쿠키 따뜻함 위해서 네, 남주사는 네, 본인의 패션도 포기했습니다. 남자는 네, 따뜻하게. 네. 위험한 적은 아직까지 다행히 없었어요. 항상 산책로 주변을 걷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정말 없죠. 다들 설날이라서 오늘은 푹 쉬시려나? 남 남짓사님 손이 아프실까요? 아래 쿠키를 받치시느냐고요? 아, 이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드십니까? 네. 남짓. 응? <웃음> 남지선님 오늘 얼굴이 많이 나와요. 괜찮으세요? <웃음> 안, 안 괜찮아요. <웃음> 남지선님이 오늘 남지선님의 패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구슬 동자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쿠키 <웃음> 오늘 주둥이가 약간 뿅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의 라이브는 언제 끊길지 몰라요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끝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초점 잡아라 헬로 o 네 이따 집에 들어가서 추르를꼭 줘야 돼요 헉, 라이브 와서 처음 들어오세요? 고양이는 항상 컨디션이 중요해서 언제 언제 라이브를 한다고 말씀을 못 드려서 항상 시와 때가 불분명합니다 저희도 언제 라이브를 킬줄 몰라서 따로 예고를 못 드려서 오늘 들어오신 분은 그래서 굉장히 럭키한 분들이라는거 네. 이제 이러고 또 이제 금방 들어가야겠죠 산책로가 좋은데 여기 그쵸, 산책로가 괜찮죠? 아무도 없어요 포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인데 애기. 포대기 해야 그쵸 아기죠 네 후키는 네. 그냥 잠깐 집 앞에 나왔어요 후키 목적지는 없고요 얼른 들어가야죠 또 이렇게 잠깐 바깥공기 쐬고요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아, 네. 설날에 많이 드셨어요. 아, 저 오늘 쿠키가 4만 팔로워가 됐어요. 다들 쿠키 너무 예뻐지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이 어디로 가지? 이리로 갈까? 밑으로? 어? 저기 기타 있던데? 또 들어갔어 무서워 무서워 왜 가래 있 세상에 무서워 오잉? 오잉? 좋아요 안녕~~ 쿠키 따뜻해? 쿠키 아주 따뜻하대요 뜨끈뜨끈하네요 아주 쿠키 뜨끈 응, 뜨끈 쿠키야 이모들 이렇게 이 너를 사랑하는 데, 너도 한마디 해봐봐. 난지사, <웃음> 말구요 난지사, 야우합니까상랑사 당황스러운데요 사옹 안녕하세요 랑지 안녕하세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사 좋아 시세계지 시세계지 여러분 쿠키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쿠키 엄마 아빠가 심혈을 울려서 없는 편집 실력으로 <웃음> 하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남기는 게 사진보다 좀더 생동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쿠키 유튜버 한번 보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하루에 한번씩은 꼭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사진으로 줄수 없는 그런게 동영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처음에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시작해 봤는데 맛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업로드하고 싶은데 의외로 그게 또 쉽지가 않네요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그나저나 저희 집 산책로 저희 집 앞에 산책로를 처음 나와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오늘만 이런 걸까요? 지금 이 거리에는 사람 둘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쿠키 응? 원래는 엄마 품에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사 품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길고 길양이 있다 길양이? 어. 길양이 안녕? 길양이 단녕 해봐 쿠키야 쿠키야 여 친구가 있잖아 쿠키는 자가 사람인 줄 알아요. 맞아요. 쿠키는 자기가 사람인 줄알 거예요. 지나가는 고양이를 봐도 저게 뭐야, 이럴 거예요. 안녕, 길냥이. 너도 행복해야 해. 쿠키야, 여기 보여줘. 어잉 쿠키야 저기 야옹있어 안녕해야지 친구를 보면은 아이고. 네 쿠키 털 많이 빠져야 맞아요 모두 다같이 건강해야지요 새해에는 쿠키야저 남편 모두 건강하길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세요 제가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진도 이쁘지만 정말 동영상 파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볼수 없는 똘망똘망한 눈 신창고가 끝났어요. 만들고 있나봐요, 사실. 아, 정말 그렇네요. 네. <웃음> 배불뚝이 <배불뚜기야> 됐어요, 남집사. <웃음> 어디로 가세요? 글로 생책로끝 끝. 여러분 이제 저희 집으로 갈게요 모두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쿠키도 안녕 쿠키 안녕 고양이 푸동발 갈게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